이어서 개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것은 과천시 선관위 개표소 아닙니다구시군 선관위에 포관된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내 사전투표함은 선거의 투표 마감 시각 후 정당 추천위원과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관위 폐하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경찰관과 동반하여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또한 선거일 투표소의 투표함도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경비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합니다.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접수부을 거쳐 개표소에 투표함 적치장소에접치한후 개표 참관인이 투표함 봉쇄 봉인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위원장의 개함 선언으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제가 있는 곳은 대안부입니다. 개함부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선거별로 가지런히 정리를 하는 구성입니다. 관내사는 투표함을 개함상에 올려놓겠습니다. 개표 참가인이 투표함의 공세 및 특수공인지 이상 의무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사무원들은 투수지를 단순하게 지역과 비례대표 선거로 구분하여 간지런이 정리합니다. 대표 사무원은 공무원, 조직원, 공공기관 직원, 금융권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이다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나요. 시간 관계상 투표지 정리 과정은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이후 별도로 준비된 지역구 투표지로 다음 부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투표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원은 지역구 투표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부에서 성과별로 가지런히 정리한 투표지는. 분반중계에담겨 수표지 분류기 운영으로 인계됩니다. 그러면 수표지 분류기로 수표지를 분류하겠습니다. 반대 사장수표는 응면동 단위로 개표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수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 선거 지역 지역 선거후 안내사전 중앙동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선거일수가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선거일수는 중앙동에서 안내사전투표를한 선거일수입니다. 사전투표가 종료된후위원회명음면동명수택구명 정당, 후보자명 선거일수 등이 들어있는 기본 정보를 USB에 담아 주표지 분류기마다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면 선거인수동 정보가 이렇게 실출됩니다. 따라서 개표 과정 중 통신으로 선거인 수동 자료를 다운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주표지 분류기에 무선 통신장치가 있어 외부에서 조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연이 끝나고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기표 모양과 기표 위치를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배정된 적자함의 투표지를 적재합니다 그런데 기표 모양이 운전하지 않거나 무협회와 같이 투표지 분류기가 판단할 수 없는 투표지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 적자함으로 분해지게 됩니다. 개표 사무원은 적자함의 투표지가 100m가 차면 투표지를 꺼내 공호 행행합니다 준비 됐나그럼 분류 를시 작하 겠 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잠시 분류된 투표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번 후보자로 분류된 투표지입니다 일번 후보자로 분류된 투표지가 모두 일번 후보자에게 기표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표란이 아니고 기호란에 기표가 된투표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본 의후자에게 유효표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분류기가 투표지를 분류할 때창관이 보기에 이 왼쪽만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기표되지 않은 무효표가 특정 후보자로 불리한다고 보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잠깐 들었다가 다시 꼽아 주시죠. 예, 네, 해당 텐트 잠시만요. 자, 내려주세요. 음? 하지만 투표지 분류기는 해당 후보자의 기호. 정당 후보자 투표란 등의 기표더라도 분류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잘못 분류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찍으시고 질문해도 요 나중에 또한 투표지 분류기가 사전 투표지의 2차원바코드에 들어 있는 개인 정보를 분석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 0 0 밖구지에는 개인정보가 전혀 들어있지도 않고 2 0 0 밖구지를 읽는 프로그램은 지방선거 때 선거별로 분류하는 메뉴로 지방선거에서 7장의 투표지가 섞여있어 이를 선거, 선거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필요가 없음으로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스캔한 후 해당 이미지를 제어용 PC에 보관하나 일부에서 주장하듯이2차 반고드르 있는 스펙트럼 센스라는 별도의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는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 묶음 위에 유효직계 전을 올리고 제어기 대상 투표지는 여기 대요수대기재한 표시 기재한표시세을 올려놓고 해 주세요. 한후 개표 상황표와 함께 심사 직주세로기합니다 대표 상황입니다. 보시면 반대로 한번 눌려주세요 네. 이쪽으로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한번만 봐주세요. 여기으좀 한번 주세요 이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이쪽 상단에 이차원 바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료기더 돌려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지금 안 돼. 나중에 따로 가능하니까. 음. 나중에 별도로 질문하시죠. 다음은 신사 시티브입니다 심사집계부는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기표되었는지, 배수가 일치하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재확이 대상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구분한 후,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대표 당무원은 분류된 표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대표 참관인은이 과정을 참관하고 촬영도 할수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면 제확의 대상 투표지는 뉴욕표와 뉴욕표로 분류하고 뉴욕표는 뉴욕투표 집계전을후보자별 투표수는 집계하여 뉴욕투표 집계전을 작성하여 각각 올려놓습니다. 분류된 투표지의심사가 끝나면 후보자별 투표수를 집계하여 유효투표 집계전에 투표수를 기재하고 책임서무하니 성명을 기재한 후 해당 후보자의 유효투표시 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크기가 큰 심사 개수기가 있습니다. 이번 비례대표 선거에 많은 정당 참여가 예상되어 제작한 것으로 39개 정당의 투표지까지 심사 개수가 가능합니다. 작동원리는 지정법과 동일하며 비례대표 투표지를 개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끝나면 대표 상황표에 분류된 투표지 확인 매수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의 후보자별 분류 매수를 기재하고 마지막 계란에 두개의 수치를 합산하여 이 수치가 바로 후보자별 투표수가 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개표 상황표 확인석에서 개표 상황표에 기재된 후보자별 득표수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 검열석에서 후시군원 선관위 위원들이 다시 한번 후보자별 득표수와 득표수 등을 검열한 후 위원장이 개표 상황표에 의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이 과정은 시장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공구석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공표하 후. 투표주와 대표상황표는 보고석으로공계됩니다보고석에서는 대표상황표에 기재된 후보자별투표수와 유형 듀표수를 대표보고 시스템에, 대표 시스템에 입력하게 됩니다. 대표보고 통신망은 앞서 설명자와 같이 대쇄망이며 대표소별로 사전에 지정된 PC에서만 제한적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후자별 투표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 선거구, 읍면동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석 그 우측 상단에 2,000 박보대를 스캔하면 해당 읍면동 또는 투표구의 입력창으로 바로 갈수 있습니다. 2,000 박드대 용도는 대표 결과 입력 시 보고 담당 상무원이 다른 투표구 등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사항표의 2차원 바코드에는 52자리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좀 스캔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표상황표 2차원 바꾸도에는 선거종류 선거일 구식은 선거일명 선거구명 투표위원 읍면동명 그리고 맨 마지막 투표종 교수까지 총 52자리 숫자로 표시됩니다. 일각에서 개표상황표의 2차원 바꾸도 52자리의 2차원 바꾸도와 전혀 다른 사전투표 용지의 2차원 밖도그 31자리를 비교하면서 사전투표 용지의 2차원 바도들에 법에서 정한 정보 외에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별 투표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속에서 개표 결과를 입력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공개되며 언론에 제공되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대국민에게 공개되는 개표 상황 화면을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대 홈페이지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공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개표 상황표와 입력된 개표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시군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시도위원회로 팩스로 송부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표상황표와 입력된 개표결과를 비교 확인합니다. 또한 개표상황표는 복사하여 개표선에 개표 상황표 접두판에 적극 접두하고 참가인이 원하는 경우 복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표 참가인은 개표 상황표와 전산으로 입력된 수치 인터넷으로 공개된 수치가 일치하는지를 비교 대조할수 있습니다. 또한 개표 참관인는 개표 상황표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개표작용 없는 정당 후보자 들에게송부할수 있으므로 개표 참관인 뿐만 아니라 정당 후보자, 언론 관계자, 일반 국민들도 인터넷을 통해 개표 결과를 비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대표 단위에 따라 투표고 또는 국면동 단위로 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를 구분하고, 투표지 보관봉투 또는 상자에 넣어 봉함한 후, 위원장이 동의하여 투표를 끈관계류와 함께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셨듯이, 선거 장비와 대표 시스템은 스객들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류, 집계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해킹이나 전산조작 등으로 대표구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표 시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